녹화는 하고 있었네요 아이, 고. 정신 진짜 없네 예전에는 그림도 진짜. 열심히 그렸는데 요즘에는 그림 그 기력도 없고 낙서할 기력도 없고. 사회 너무 찌들어가지고, 취미향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, 뭔가 괜히 이유를 붙여서 안 하게 된거같고 핑계겠죠 아이 핑계를 대고 있는 거겠지 <웃음>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 거겠죠 음... 하... 게임을 하고 싶은데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애매한 위치라는 거죠 작업하기에는 그래도 쓸만은 하고 고장도 안 하고 이건 좀 마음에 드네요. 악수에서 하나라도 건지면 그게 다행인 거지? 안 아, 그렇습니까? 저 신건을 신건을 그린다고 하긴 했는데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럴 건지 저도 알지 못하겠네요 음 m mm h m 음음 mm -hmm. hmm. 이런 느낌도 게 괜찮... 나쁘진 않네요 오호, 낙서 낙서하는 것도 참 귀찮은데 요즘 그림 그리는 거 시간 내는 것도 힘내라요 노래왕도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노래왕도 못 가고 오늘은 무슨 푸념을 늘어놓는 시간 같기도 합니다 푸념 이거는 지금 카메라가 안 좋네 많이 안 좋네 여기 쌍게 비식 떠그러고 1280에 960짜리에요 어, 저도 이 카메라를 원래 오토바이에다가 달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이중카메라 같이 화면도 찍고 얼굴도 찍고 풍경도 찍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. 이게 화면도 없어가지고 설정하는 것도 힘들고 화질 자체가 너무 구리더라고요. 너무 구려. 너무 구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okay.